아니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시전에 시전 먹어 맛 있어 좀다 찢지마 방송할람께 나지 방송할 테니까 찢지마 조용히 있어 아 갑자기 아시바 누왜 거기 있어 왔다시 아시왜 거기서 깜짝 놀 왜기 있어? 2021년 5월 18일 스 시작! 공포 방송 n no. 버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실례하겠습니다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계십니까? 어디 서하는 소리야? 어?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뭔 소리야? 응? 여기 계십니까? 누구계세요 응? 뭐야? 야! 이 안에서 소리 나는데 이거 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 BJ 전에 그냥 저 선수 지했습니다 평범한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직을. 저 진짜 그런 놈 아닙니다. 누구 계세요, 혹시? 응? 어디? 어, 누구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내리지마 그대로 가자. ,이. 혹시 저기억하시랍니까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대화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전에 계시던 분인가요? 혹시. 응? 가지 마십시오. 뭐야? 분명히 나는 저기. 카메라를 안 돌리고, 바로. <웃음> 장난은 여기까지 아시죠 온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잠깐만! 가지 마세요! 문이 뚫렸어 어. 잠깐. 어. 어디야?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 잠만. 아, 이 아, 확인해야 돼. 얘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진정하자 우리 혹시 나 몰라? 나 기억 못하겠어? 나 이전에 잠깐 왔었는데 잠깐만 얘야 장난치지 말자 나쁜 아이 아니잖아 맞지? 우리 조금만 진정하고 얘기로 하자 이? 어 얘기로 하자 얘기로 그래 그래 그래 너 분명히 말했지? 너 분명히 하지 말자고 말했지? 어른이 너 여기 있구나. 어디 있어? 지금 저기 요 여기 뭐 들어가는 입구 저기 저기에서 뭐 찍혔. 저 방금 뭐 예야. Yeah. 양너 혹시 자살했니? 너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냐? 얘야, 너 뭐야? 너무 추워. 닭살도다 어디 있어? 예, 잠깐만, 잠깐만. 우리 얘기로 하면 안될까? 어, 억울한거 알겠어. 근데 우리 얘기로 하자. 진짜. 얘 어딨어? 어? 야, 잠깐만! 아, 장난 그만하라니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쭈! 아이씨!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지만 어우, 이발 존나 노렸네너 진짜 이러면 혼난다. 어디 가지 말고 가면 거기 있어. 알았지? 그만, 그만. 그만하라 했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와 잠깐만 내가 미안하다..알았어..내가 미안하다.. 알았어. 내가 미안.. 네, 네. 미안하... 운다.. 운다.. 운다.. 아, 잠깐만.. 누가 다가올 것 같아? <웃음> 우리 얘기를 하자 여기에 무슨 공간인지 잠깐만 여기 처음 보는 공간인데? 처음 보는? 어? 잠깐! 잠깐! 어 어, 잠깐 어? 왜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거야?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만. 야, 그만 좀. 그리고 우리 얘기로 하자. 아,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얘기라도 좀 듣고 나가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좀 얘기라도 좀 들으면 안 될까? 나갈 때. 나갈 때. 우이 씨. <목소리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나가지 말아라 나갈 건데. 난좀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얘기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좀 빛을 낮춰줄게, 어? 얘기라. 얘기라도 좀 듣고 나가자. 아 얘야, 예, 잠깐만 기운 그만 빼고. 와, 형님.